어느 한 마을에 우진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. 우진이는 배가 너무너무 고프지만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. 또 집이 너무너무 추워서 머리가 짖끈짖끈 아팠어요. 엄마 아빠는 언제 오는 거지? 우진이는 문을 계속 쳐다봤어요. 그렇게 하염없이 엄마 아빠를 기다렸지만 엄마 아빠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. 창문 밖에서는 친구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야 빨리 와 지각이야 학교 끝나고 축구하자 우진이도 학교도 가고 축구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우진아 너한테는 권리라는 게 있어 권리가 뭔데요? 우진이가 따뜻한 집에서 밥을 먹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고 학교도 가고 축구도 할수 있는 거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걸 권리라고 해 아동의 4대 권리 첫 번째 같이 따라해볼까? 보호권 보호권 그 어떤 어린이도 차별받지 않고 나쁜 것들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생존권 생존권 따뜻하고 아늑한 집에서 살수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고 아프면 병원도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권리 세번째 발달권 발달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친구들과 놀수 있고 영화도 책도 볼수 있는 권리 모든 어린이들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네번째, 참여권. 참여권.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. 어느 상황에서든 멋있게 내 생각을 말해보자. 엄마, 아빠, 친구들, 선생님. 제 생각은 이래요. 친구들, 권리 네가지에 대해서 잘 알았니? 이젠 저도 권리가 있어요! 하고 외칠 수 있는 당당하고 멋진 어린이가 되길 바래. 안녕!